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학창 시절에 쉽게라는 약간 일찍 진좀 괴롭혔는데, 다이언이 나중에 이제 킥복싱 도장도 다니다가 MMA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수 출신까지 된 거야. 선출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자기가 괴롭혔던 애들 찾아가가지고 때리는 정도랄까? 야, 씨, 얼마나 긴장하면 수이 형이 임 이런 스토리까지 지금 만들어가면서 임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겠어. 이 자식들아, 쉽게 집앞 자식들아. 아, 내가 유튜브하다 보니까 작가로서의 소질을 발견하는. 뭔 소리지? 형, 웹툰 그 스토리 작가니까 내가 야 누가 그림 좀 배근해 있으면 형이랑 콜라보 해볼래? 하이, 쿠 반갑습니다. 어, 아, 뭐, 처럼만에 패서 태발 영웅이 나왔는데 쉽게 도장까지 한번 진격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매치로는 패스 젤드가 나와서 매치로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버 해우 연원 계정과 그리고 우리 봄이 계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 동일한 조건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장비 미 적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쉽게 도장 그첫 번째로 갈란이 나와 있습니다. 갈란, 지도 이키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키가 정말 큰 누나를 만나 버린 거죠. 아 갈라니 더 나이가 많나? 뭐 어쨌든 키큰게 누나야 알겠어 엄마. 이러세요. 자 우리 귀여운 갈라니 단일기 이성. 빡 되는데 2만 정도 나오고 있고 2만. 왠지 좀 쉽게도 좀 가볍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못깰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만만한 것 같으면서도 꽤나. 장담합니다. 자 필살기 준비한 칼란이었지만 네, 다이앤이 필살기 개지 네 칸째 만들면서 팍 때려서 필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란 계속해서 일인 칼란 전부 다 일인기이기 때문에 바바바바.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AI 규칙대로 필각이 우선시 되겠죠. 필각 빡을 필각하면서 애 아사바리를 점점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칼라님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멍청한 녀석 하는데 피가 깎일 생각이 없어요. 계속 피가 찹니다. 와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진짜? 뭐 그거 4만 4천? 다이 님 무슨 뭐그흡혈기그 자승 뭐였나그 메라, 어 발레 메라처럼 흡혈기 유리 막 높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막 피가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각하는데 스택도 쌓여서 필각으로 애를 때리 다가 본다 잠깐만요. 우리 다이앤 기본 스 한번 봅시다. 흡혈률 13%, 말렛메라바 50% 막 이렇잖아. 그렇게 그런 흡혈로 한 것도 아니고 재생률은 한 78%. 막 그렇다고 막 재생이 막 미친 듯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치즈 치방 같은 것도 좀 넣고 해서 좀 탄탄한데 흡혈률이 13%라도 워낙 세게 때리니까 계속해서 그 회복률 좋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어지는 길도 코인 마라스큘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볍게 출발하게 되었네요. 17000. 자, 코인메라, 어, 좀, 야, 야, 아, 예쁩니다. 아, 진 붕대가, 붕대가 어디 붕대인지 참 예쁘시네요. 예. 좀비도 만들고 할줄 알지만, 지금 뒤 혼자서 뭐 그런 능력은 크게 필요가 없어 보이고, 오, 뽀, 크동, 4만. 자, 그러나 삼성카드가 붙었어요, 메라. 그래서 두턴 동안 최대 생명 20% 흡기. 샤워하하. 와우 이야 흡혈기의 유혹입니까? 되게 코스튬이 자극적이네 <웃음> 자, 나, 아, 나 집중해봐 싸움에 막 자, 사만천 사만천 자, 이게 오! 메라가 지금 스킬이 잘 떠요 계속 저, 삼성이 붙어가지고 400% 짜리 나갑니다 점화가 없다 보니까 뭐 뜰런지 모르겠어요 우와 앙앙앙 <웃음> 28,000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필사기 있다 보니까 필각이 무선 시대가 되겠는데 이 필각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빡 하오. 근데 메라는 확실히 진짜 흡혈류 좋다 보니까 1만 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꽤나 지금 탄탄합니다. 네, 이것이 메란가 진짜? 뭐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죽어 들어다 필사기 한번 나오는 생각으로. 빨아보니까, 어? 어? 필기 붙었나 본데? 필각 들어갔는데 필살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슈르르 빨면서 64,000원 때리는데 피는 15만을 차면서 피가 다 까풀피가 대쁘겠죠 이제 다인 입장에서도 필각 할 필요가 없어지네? 어, 쌍방 합의한 거다. 나도 갈게. 이러면서. <웃음> 우리 서로 한 방씩 치기야. 쓰나미 버크 등리면서 팔만 한번때리고 있고요. 자 메라 삼성기 두 장이나 있어요. 우선시 되는 건 공격기다. 자, 조금의 자상 팍팍 팍. 이만 구천밖에 안 나옵니다. 주로 메라 스킬 나오면 싸움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흡 <웃음> 오. 자 삼성이 우선시 되겠죠. 흡기하면서 저스기도. 한번 빨면서 피가 4만 정도가 쳤습니다제말좀 원래 좀 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삼성기가 있었네. 어, 어? 어디, 어디 있었노? 내가 깜빡한 거 아니지? 삼성기 어쨌든 지금 삼성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붕붕붕붕붕. 아, 너무 너무 길게 싸워지 봐봐. 좀 죽어라. 아무나. 저, 파파파. 필살이 만들어졌구나. 그 필각이 우선시되게 되겠고요. 휴, 꽉캉. 7만 6천. 탁, 탁, 탁. 차라리 잘 됐다. 필각이 없어요. 필각이 없어서 필살기를 쓰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세 버프까지 있어가지고. 자, 기대해봤는데 맞아봐봐. 아, 기대는 아니지. 15만, <목소리> 1지만 <목소리> <목소리> 열받았나봐, 다이앤이아이 더럽게 질질대네 이러면서. 어. 자, 돌발 질문. 여러분은 다이앤 같은 취향이랑 메라스큘러 같은 약간 악녀 취향이랑. 야, 댓글. 자 다음 코인 쉽게 글록 시니아가 나와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보네요 글록 시니아. 자 일단 가볍게 또 출발이 되게 되겠죠. 크레이지 러시. 빡. 아. 야 피어스 스틱으로 일성 스킬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성 스킬을못 쓰게 되고요. 뭐 다이리트에서 큰 상관이 없죠. 필살기도 막으면서. 빡! 때리고 있고, 26,000. 오, 여기 삼성이 붙었다, 야. 여기서 삼성 스킬이 나오게 됩니다. 피 채우고, 두턴 동안 디버프 면역, 디버프 면역도 있고요 자, 필살기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필살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문제는 필살기를 못 막았네요, 이래서. 조건못 막다가 단장한테 좀 지고 했었는데, 빵! 46,000 터지고. 이마 필살기 뭐더라? 파멸, 단일 파멸. 아, 그거구나. 근데 디버프 없고요이 정도는 견딜 것 같긴 한데. 오, 진 63,000. 서로 피사기 하나씩 가볍게 좀 추구 받으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 삼성기가 우선시대에서 자, 돌리기 시작. 자 공격기 팍팍. 자 공격기 레로시 팍. 자 공격기 팍. 자 그러면 다이언스택 다섯 개다 쌓였습니다. 끝났네. 자 쓰나미가 뽕 13만. 어, 세단 말이야. 다이엔은 지지근 그 갔다가도 어느 순간 폭주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 만렙에 완전히 세팅이 다 갖춰진 농개입니다. 농개 따위 필요 없는 계정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이죠. 지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야 이게 싸움이 약간 이베르드 싸움부터 찌밥 대로 싸움이 재밌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 어, 야, 야, 야. 조금 말을 조금만 순화했다. 야, 빡! 아, 찌밥 아, 들은 아니다. 잠깐,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우리 다이언이 지금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찌밥을 어, 패는 어, 그런 사람도 네, 재미가 네, 있죠. 빡! 어, 찌밥 좀 놀랬는데, 필살기 함번 쓸라고 하고 있었다가 깜짝 놀랐어. 자, 필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필각이 이제 점점 셉니다. 빡! 46,000. 야! 제할줄 아는 거, 야! 저거밖에 없나 봐. 어, 필각 당하면서 죽겠는데? 자, 머리에 돌이 찍어버리고 있고요 자, 다음 코인 쉽게, 몬스피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 마 처음에 좀 주목을 받았잖아, 그지? 야, 근데 쉽게도 그냥 이렇게 약했나,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감 좀 끌어올려 보자. 지금 무렴죠 이걸로 뭐불 붙이 어, 놓고, 막, 약점도 버버버 하면서, 데 자, 한장 삭제가 있어요. 우와, 삭제를 시켰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이앤이 깜짝 놀랐어요. 내 카드 한 장이 없어졌어. 이성 카드 한 장이. 빡 때리고 있고요. 둘다 단일기고 같은 이성인데 그러면 개수가 높은 쪽을 선택한다. AI의 법칙에 따라. 근데 만천밖에 안나오고 있고요와 정말 겁나 약하쉽게들이렇게 <웃음> 찌밥들이었나 이거 어빡오 삼성기가 있어요 그나마 삼성기 약점 피해 300% 그나마 불이 좀 붙어있으면 이게 뭐라 이게 쓸수 있거든요 원래 만육천나오는데 자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사격스택 3스택에 데미지를 크게 안들어왔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터지게 된다는데 뭐고 이거 이 자식들 이거 어? 자, 코인 쉽게 도장에서 지금 화가 난 여자친구가 막 뛰어 나왔습니다. 데리엘리가 나왔고요저 데리엘리가 그나마 좀 막았던 것 같아, 도장. 저 데리엘리 시나리오가 뭐냐면 코인 멀린 누나랑 시나리오가 비슷해. 막 필각 있잖아. 필깍 자꾸 치다가 자기 필살기 나왔을 때뻑 때리는데 그 필살기 데미지가 워낙 세다보니까 코인 멀린 누나보다도 어쩌면 좀 필살기 준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식으로 염마도 필각이 있다보니까 유압하면서 14,000 삼성기가 우선시 되는데다가 필사기 대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먼저 나가는게 AI 법칙상 딱맞았더어도기게쓸수 있어요 버크도, 오, 7만천, 7만천, 어! 크도 7만천! 7만천인데 어팡 붙었어요 그렇지 요정도 기회는 한번 줘봐야 되지 않겠어요? 콤버 스타 나가게 됩니다 코인 데리얼리 빡뭐 오만 6천밖에안 나와. 우리 다이앤 스테이 7만 5천밖에 안 쌓였어요. 니 <웃음> 네 때릴 줄 아는 거 맞나? 때리는 거란 것 말이다. 이런 거야 버. 어, 이렇게 끝나게 되구요 뭐 십계 도장 완전 무리인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학창 시절에 십계라는 약간 일진들 좀 괴롭혔는데 나이앤이 나중에 이제 킥복싱 도장도 다니다가 M M A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수 출신까지 된 거야 선출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 찾아가가지고 때리는 정도랄까? <웃음> 그나마 그 일진 중에 뭐 조폭 쪽이랑 좀연원이 있고 막 이렇대 지금 그런 에스타로사를 이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자 나이엔이 이미 프로 파이터가 됐어요. 프로 프로 전적이 있어요. 감정 임대제 감정 임대재. 자, 그래서 에스타로사가 너 옛날에 내가 빵 사오러 가면 사오던 다이 근데 에스타로사가 꽤나 싸움을 하는 거죠. 꽤나 에스타로사도 싸움 좀 하는 그런 어떤 조폭까지는 아닌데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형으로 살고 있어요. 다이엔이 피사기를 깎습니다. 피사기 견제하면서, 자, 나도 그동안 피 땀을 흘리면서 내가 강해져 왔었다. 너희들에게 내가 복수하는 그날을 꿈꾸며 강해져 왔다. 치바바이막 탁, 가도록 막는 거지. 어. 그런 정도 공격으로 날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이러면서, 뽁! 때리는데요. 이게 막, 턱은 또안 돼서, 턱 때리면 실신할까봐, 또 그렇진 않아. 다인 코를 탁, 탁 치면서, 그래서 막 커피가 막 줄줄 터지고 있는데, 다인이 약간 데리고 노는 느낌? 그러다가, 점마가 좀 약간 위험한지 막 흉기를 탁 꺼내니까, 안 되겠군요. 그래서 바로 턱사발이 한 꾹으로 쳤는데, 바로 그 실신이 났네. 이러면서. 야, 얼마나 긴장하면서 형이 막 이런 스토리까지 지금 만들어 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겠어. 이 자석들아, 씻기 집앞 자석들아. 자, 어쨌든 코인 드러리 나와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이거 여보사 재밌겠다. 다이앤도 상대가 지금 체급이 자기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무리 프로파이터라도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근데 빡 때립니다. 그래서 53,000 바로 터트리고 있고요. 근데 역시 체급이 최급, 체급일까요? 피가 쭉 떨어지긴 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마도 친구들이 당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장 비급한 기술로 석화 머리를 아, 한점 지고 우리... 눈에다 갖다 던집니다. <웃음> 눈에 갖다 던져서 아. 아무리 풀어바이트지만 눈이 안 보인다고 아 이렇게 막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또 AI 법칙에 AI 법칙이니까 자기가 눈에 어, 모래를 던지놓고도 어 그리고 약간 좀 괴롭혀도 되는데 괜히 그 모래를 또 빼줬어요. 스토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석클를 풀어줬습니다. 자 크레이지러시로 빡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아. 역시 살아야 되면서 필살기 딱막았고요 어, 드롤은 그래도 내가 웃어서 이거 체급도 더 크다고 이런 버버버버 빡! 빡! 할때 때를 때렸습니다. 다이언이 필살기를 막으면서도 언제나 카드를 탁 치면서 막으면서 빡! 이게 바로 카운트 펀치다 이런 느낌으로 치고 있고요 자, 그러자 이 녀석이 또 더러운 짓을 하고 맙니다. 자, 모래를 또한줌 치고 갔다 눈에도떠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눈앞에 안 보여. 서 아무 스킬도 못 쓰게 되는데요. 형 열심히 하야지편집장님이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드디어 책임이 높은 약간 조폭에도 연관이 돼 있고, 좀 무서운 친구예요. 얼굴을 봐봐. 뭐 이상한 거 덮어 쓰고 이래가지고 필살기 나오게 됩니다. 이 필살기에 또 우세 속에서 나오는 거라 상당할 수 있고요. 빡! 와, 이게, 이게 프로파이터지만 체급에서 차이가 나고 실신을 할뻔했었지 이때 딱질뻔 했거든. 그러나 사부님의 음성이 떠올라옵니다. 넌 강해. 쓰러지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안 되겠다고 턱사발이 그냥 바로 꼽대로 채워줬는데 그대로 실신 KO가 나오게 됩니다. <웃음> 아, 내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또 작가로서의 소질을 발견했네. 뭔 발견하네. 소리지? 형, 웹툰 그 스토리 작가 아까 내가. 야, 누가 그림 좀잘 그리네? 있으면 형이랑 콜라보 해볼래? 하지마! 이 개스! 어. 어, 고인 10개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젤드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10개 도장을 깨 나오고 있는 다이앤. 지금 강해져서 돌아와가지고 그 10개 다세 전부 다 아사바리를 다 뽀개고 있습니다. 10개 도장 따위 껌이라고 이러면서 패고 있는데, 오! 야, 젤드리스 지금 요 근데 다이애는 그냥 패딱 기분대로 펼쳤는데 젤드리스는 자기 단원들 지금 다 쳐맞은 거 알거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 패를 미친 듯이 사기를 쳐가지고 막어 막 템을 여기저기 준비를 해놨다 이거지. 여기 칼도 하나 숨겨놓고 막. 자 그래서 다이애는 필 오, 필각은 못하네요. 크레이지 러시 삼성이 붙어서 세게 치긴 합니다만은. 빡! 하면서 59,000. 정직한 파이터의 펀치로 코를 한대 쳤는데 문제는 필살기를 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리 준비해놨던 칼을 꺼내서 촥! 칼을 빼내게 되는데요. 빡! 자, 그러나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이에는 66,000 맞으면서도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너 지금 그렇게 비겁하게 싸웠구나. 안 되겠군. 크레이지 러시! 빡 5만 7천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자 그러나 역시 쉽게 수장답게 필각을 할줄 압니다. 이야 필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이앤 입장에서는 자 삼성기가 갑자기 우선시에서 삼성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떨립니다. 야 내가 봉술로 할줄 안다고 봉술도 자 이제 필각을 그래도 하긴 합니다. 필각을 이야 하면서 자, 상대가 흉기를 지금 빼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칼이 꽤 크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봉술을 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붕붕붕 하면서 이자스가 봉술을 머리 찍어버리는데요 박이 캐지면서 쉽게 도장이 박살이 납니다 야 오늘 막그 영화가 됐요이거프로포이터거든한 여학생의 일진들 참교육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야, 오늘 스페셜 매치하고 나하 마무리할게요 스페셜 매치로는 쉽게 도장 깨졌어요 완전히 그것도 솔직히 너무 긴장감이 없어서 막 내가 막 작가로서 능력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페스티발도 장에 속해 있는 친구와 스페셜 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스티발 젤드리스 잘 치거든요 자 근데 속성이 다이앤금 유리해가지고 어떻게 될런지 투급도 다이앤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앤은 오늘 패가 되게 착해요 세게 할 생각이 없나봐 쉽게 자석들이 너무 불쌍한가봐 그냥 살살 톡톡 칩니다 톡톡 톡톡 쳐서 턱사발이 다 돌리 붙는데 지금 자 요거 이성의 절삭이거든요셀수 있어요 역속이라도 저 3만 3 4만 2천 자, 여기서 어 세게 쳐줘서 고마워 더 세게 들어간다 빡 치는데요 4만 7천 나옵니다 4만 7천 여기서 젤드리스가오 내가 진심으로 따지마 빠바바바바박 힘이 빠지고 있어요. 27000밖에 안나왔고요. 다이앤 진짜 10개 상대를 완전히 애들 셀이 개패드십 해붙는데? 자 절삭 막바바박 나오고 있고요. 필살기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필강이 먼저 되겠죠? 뽀코! 피, 필강이 53000! 네, 예 오늘 완전 스페셜 매치까지 해가지고 모든 10개들 아사바르 다 작살내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이건 뭐 거의 뭐 진짜 애들 때리듯이 다때리 붙는데? 이야 멋졌어 멋졌어요 쉽게 어, 도장 완전히 페스티벌 수장까지 모두 다 박살 냈습니다 다음 도장기기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굿 바이